p u l d t h e 두 번이야, 야시. 지금 못 쓰니까 어쩌겠는데. <끝> <끝> 아씨. <끝> 아 하지 마. 자. <웃음> 엉뚱심리야 여기서 맞춰야 돼요. <웃음> <웃음> 아, 이거지. 아, <웃음> 기억이네. <웃음> 나온 건데? 그러면 수련회장 안 나온 건데? 아, 살짝 어지러울라 그러네. 애적의 교유를 따라라. 은지 1204님 팔로우 감사합니다. 오오오, 오! 오! 이거지... 야, 이게 오른쪽에서 붙네. 캬~ 안타인이랑 오호호호이 것이 이임이지아 너무 행복해 왜 그런지는 저도 몰라요. 나도 죽일 수 있지 않나 여기 호호다다호호호호호면 다 그런 일은 절대로. 없는거죠 아 끝났네 아. 야 세긴 세다잉 이것이 안타의 날목인가 굿. 근데 이게 끝이야 이 악사는 이게 끝이라서 이거에 힘을 다실을수 밖에 없어 오 그리고 이건 개이드기지 나이스 아니, 쌍으로 나와, 이번에는! 찰라스 아, 오케이, 알았어! 이거, 이거지, 하스스톤이. 이걸 원했어 나 아까 드루이이드 이거, 이거, 이거, 이루 이거, 이이